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요즘 저한테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메일로 저희가 문의를 받고 있는데 구독자님 개개인마다 사정들이 다 다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제장사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찾아뵙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영상으로 답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장석철 구독자님 사연인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좀 얘기 좀해 주시겠습니까? 어, 일단 이분은 1년 어, 사개월째수성 돼지고기 집을 하고 계신데 핵심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음. 매출이 많이 주셨대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업종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고 근데 친구분이 다른 골목에서 쪽가비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일이또 오셨는데 그분이 연락처를 안 남으셔서 그분이 폐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선택사항이라 하더라고요 혹시 전화번호는 받으셨나요? 어, 10월 7일 날 메일을 한번 다시 보내셨어요 전화번호 음,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1년 4개월째 숙성 돼지고깃집을 하셨고 전문점은 그리고 열병 터지고 나서 80% 정도 매출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매출이 계속 적자로 이어지니까 현재는 버티기가 너무 힘드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버티실 건지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장사가 안 되면 바꿔야 되나 아니면 은 버텨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장사가 1년 동안 계속 적자가 이어졌으면 은 돼지열병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적자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는 아무래도 버티기에는 힘들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아니면 아예 미묘하게라도 올라가면 은 어느 정도는 버텨보시라고 하겠는데 아예 1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를 가지고 가셨다 그러면 은 아무래도 힘들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조금씩 모르셨는데 음. 돼지열병 터지면서 급락을 하셨다는 거죠? 아, 조금씩은 오르고 계셨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급락을 하셨다 아, 근데 1년 동안? 이거 말이 조금 안 맞는데? 1년 4개월 하셨는데 1년이 넘어가면서 며칠이 조금씩 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갑자기 돼지열병 때문에 음. 돼지열병 기사가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유출이 음. 급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80%가 급락이 되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80% 가까이 겁나게 됐다는 것은 그동안 에 쌓여 있던 게 한꺼번에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놓치고 있던 부분을 한꺼번에 제가 터졌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되네요 친구가 쪽갈비집을 지금 운영하는데 웨이팅 걸리고 잘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친구한테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적자를 하다가 그 이후에 조금씩 오르는 단계에서 80%가 확 빠졌다 그러면 은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컨셉이나 아니면 사장님의 문제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바꿔도 사장님한테 문제가 있으면은 업종을 바꾼 들 아무 소용 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시는 분이 옆에 친구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한테 컨트롤을 좀 받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차후에 우리 구독자님 장석철 구독자님은 한번 뭐 이제 업종을 변경하시거나 이랬을 때 메일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대해서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전선주님 한남동에서 진기스칸 양고기집을 운영하시는 분이네요 제가 이분은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남동 같으면 제가 움직이는 동선 안에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근데 한남동 리첸시아 쪽 자리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망했던 자리예요 근데 어려서 제가 장사를 그좀 등한시에서 망했던 자리긴 하지만 요즘 좀 그쪽에 좀 잘하는 집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그 자리 자체는 썩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손님들 끌어들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으면 가능도 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양고기집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세 번째 구독자님은 이제 휴대폰 매장을 잠실 쪽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요식업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신데 두 아이의 아버지라 선뜻 이제 업종을 바꾸기도 힘드시고 요식업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분을 선정한 이유가 네. 어, 저희가 답장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내방에서 상담을 진행하실 예정이었으나 음. 근데 그분이 더 이상은 답장이 없으세요. 아무래도 음. 사무실에 오시는 게 음.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음.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해줬어던 마음에 음. 래서 이렇게 보내드린 겁니다. 3 5 살이시고 두 아이의 아빠시고 그래서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외식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휴대폰 매장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판단도 들어봅니다 외식업을 이제 처음 접해보시기 때문에 처음 접하면 아무래도 힘든 상황이 처음부터 다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하고 나중에 연락이 되시면 더 진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외식업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글그 내용만 보고 판단해 드리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나중에 저하고 직접 상담을 하고 그렇게 판단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그 p d 님이 메일을 다시 보내셨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나중에 메일을 다시 보내주시면 은 저하고 만날 기회를 한번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고 싶다고 그런 절실한 마음이 드시면 은 제가 보고 판단을 좀 해드릴게요 네 번째 김한규 구독자님 사연입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어, 이분은 28살 때부터 장사를 하셨대요. 올해 34살이시고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창녀에서 4년 정도 고깃집 운영하셨는데 뭐 순수익은뭐천만원 정도 나올 정도로 좀 나름 이제 인정도 받고 잘 되셨던 분인데 이분이 부산으로 이제 넘어오신 거죠. 그래서 장사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보증금은 5천, 권리 6천, 그다음에 시설집계 9천 정도총 2억 정도 되어서 고깃집을 차리셨고 그다음에 삼겹살, 목살, 수입 실4산9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1인분에 5,500원짜리 장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년도 버티셨는데 점점 점 마이너스가 나고 고객과의 서비스도 자기가 만족하게 못 해린다는 점이 힘드신다고 하고 이 가게 자체를 지금 실패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장님한테한끗차 음. 공감하고 배우고 싶고 어떻게든 답장을 해주면 감사하겠다 34살이면 젊으신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계속 망하다가 한 35살, 6살 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근데 34살이시니까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부터가 인생의 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는 지금 하셨으니까 저도 실패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 몸속에 남아있어요 실패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노하우나 아니면 경험들이 제 몸속에 그 돈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실패했지만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도와주실 의향이 다시 하려면 은 다시 일어서고 싶으시면 은 일단은 자금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라도 무조건 일은 하셔야 되고 도움되시는 데 가서 충분히 자금을 다시 모아서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봐도 메일의 내용은 같이 일을 좀할수 있게 도와 달라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저는 열려 있습니다 어, 의지만 있으면 시은 제가 다 가르쳐드리면서 할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만나 뵙고 말씀 나누시죠. 제가 요즘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도 굉장히 많고 바로 달려가서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감정도 많고요. 근데 다 제가 찾아다니면서 할수 없는 사정이다 보니 이렇게 영상에서나마 알려드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지금 제가 상담한 구독자분들이 나중에 저하고 또 인연이 돼서 통화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직접 찾아뵙고 다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제 영상에 모든 게녹혀져 있습니다. 영상 꼭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청주 그 이준영. 최준영. 아 최준영 구독자님은 어떻게 됐나? 어 일단 메일이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주의 상권에서 1인 가게로 작게나마 음. 다시 도전하겠다고. 그래 음. 내려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간식 음.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한번 음. 창업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기로 그렇게 일자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불안한 점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노력하는 친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이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정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잘 되실 거라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영민군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인생은 집니다. 길기 때문에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